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의미부여 그 의미부여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혹은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서 그 상대가 다시 그리워질 때 우리는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는요 의미부여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꼭 연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녀 사이에서의 의미부여가 특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져요 상당한 설레임을 주기도 하고요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남녀 사이에는요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일들이 늘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될 때는요 썸을 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썸을 타기 직전일 거고요 연애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연애가 끝난 직후 이렇게 약간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죠 각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썸 타기 전에는 요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상대가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상대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헷갈려 하고 있는 중일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상대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아직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자의 경우에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 내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마음에 대해선 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내 마음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상대가 늦은 시간에 나에게 톡을 해오거나 이번 주말에는 뭐하냐고 물어보거나 푸사나 배경음악을 바꾸는 것은 나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나는 확신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상대를 좋아하는데 상대의 마음이 어떨지 잘 모를 때는요 의미부여를 상당히 격하게 하게 되는데요. 나한테 늦은 시간에 톡을 보내오거나 이번 주말엔 뭐하냐고 물어보거나 배경음악이나 푸사를 바꾸는 행동은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 자기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신호인데 내가 못 알아채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꾸 내가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행동을 해온단 말이죠 연애할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중이니까 상대방이 늦은 시간에 나에게 카톡을 해오거나 이번 주말엔 뭐 하냐고 물어보거나 배경음악이나 프사를 바꾸는 행동은 당연히 간단하게 해석이 되겠죠 연애를 하니까 서로 사랑을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의미부여를 하는 게 오히려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상대방을 찾고요. 상대방은 나한테 엄청나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는 상대에게 정말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나는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나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차였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늦은 시간에 톡을 해오거나 이번 주말엔 뭐하냐고 물어보거나 혹은 푸사나 배경음악을 바꾸는 행동들이 엄청나게 의미부여를 하게 만들거든요. 나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서 그러는 건지 나보고 잡아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도대체 왜 상대방은 나에게 의미부여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의미부여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상대는 나에게 동일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안 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어떤 규칙과 공통점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의미부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안 하고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없을 때만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되면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입장일 때는 필요가 없는데요.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일 때는 의미부여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부여는요. 내 마음속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안될 때, 그럴 때내 마음 스스로가 위축되고 아파질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일 거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상대는 동일하게 행동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건데 내 필요에 의해서 그 해석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상대를 탓하기 위한 핑계일 수 있다는 거죠 상대가 어떤 마음을 나에게 전하고 싶다면요 어떻게든 나에게 그 마음을 전할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진다면 참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의미부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거예요.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이전에 적어도 내 심리 상태는 먼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상대방의 마음도 파악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원하는 어떤 목표가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그게 되든 안 되든 의미부여를 하기 전에 내속마음부터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